네, 오늘의 강의를 맡은 이영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은둔형 외톨이, 은톨이의 정신의학적 진단과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은톨이가 그핫 이슈가 된 것은 2005년도 KBS TV 추적 60분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케이스도 있고 일본 케이스도 있고 아마 일본 치료 과정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복 케이스는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여자 같은데 사실은 머리를 안 깎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인터넷 중독에 빠져갖고, 어 7년째 밖에 안 나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 유수분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이들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어, 우선 상담가가 상담을 하고, 강제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센터로 보내서 이렇게 운동도 하게 하는 그 아마 일본에서는 그 사이토 교수가 이 방면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6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제 그 아,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조사한 것하고 임상 경험하고 어, 이런 걸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차성이냐, 2차성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1차성 은톨이라는 거는 뭐 뚜렷한 그 이유가 없어요. 뭐 성격인지 아니면 그 라이브 스타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좁은 의미의 희귀꼬머리라고 그래요. 희귀꼬머리가 이제 외톨이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그 다음에 2차성이라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좀 있어요.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트라우마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의의 희귀구머리라는 것은 1차성, 2차성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1차성이 2차성인지 사실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하 우선 면담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이 개인적인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성격인지 라이프스타일인지 또 질병인지 이 구분이 아주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어, 이 운동형 생활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차성이나 이차성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은토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약물 치료로 도움이 필요. 지 않는지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면담하다 보면은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아 무슨 무슨 정신 질환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상당히 대부분이 충격이죠. 어, 나 정신병에 걸렸나? 우리 아이가 정신병에 걸렸나? 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의 경우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에 따라서는 약을 투여할 수도 있고 어떤 약 말고 인지 행동 치료를 써서 호전이 될 수가 있죠. 사실 그 1차성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되게 성격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표는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어떤 정신 질환이 같이 있는냐를 알아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양하죠. 지금 이제 범위를 넓혀서 30대, 40대까지 확정이 되면 또이 질환명들이 좀더 바뀌게 되죠. 그럼 은둔형 외투리에서 가장 흔한 질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첫 번째가 사회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분류에 따르면은. 사회 불안정에 사회 공포증, 더 쉽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와닿는 이름을 소개하면 은 대인공포증이라고 할수 있고요. 주시공포증, 누가 나를 주시하는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면공포증,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연히 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이제 줄에 있게 되죠. 이런 현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뭐 서서히 이렇게 사회에서 격리되는 수도 있고요. 되게 네,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분리불안장애, 엄마가 못 떨어져서 이런 것이 초등학교 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 앞에서 말을 전혀 안 하는 함구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외톨이를 지내던 중에 어떤 특정한 계기가 생겨서 어이 사회 불안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이들은 이제 어 남들 앞에서 어, 자기가 나약하고 바보 같고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남들이 알아채고 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크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계 항진 심장이 막 뛰고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화불량 설사 근육 긴장 뭐 뺨에 이제 불침증 같은 것이 나, 나고 신명할 경우에는 이제 정신이 잃을 것 같은 공황발작도 나 생겨요. 동양문학본에서 는 이제. 또 특이한 것이 이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만 있는 특징을 보이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현병이 있어요. 조현병은 옛날에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율할 때 조자고요. 현은 현악기 할때 현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튜닝이 안 돼서 브레인이 뇌가 튜닝이 안 돼서 생긴다. 그래서 정신분열증하똑같아 보면 됩니다. 조현병 급성기에는 환청, 관계망상 아무 관계 없는 건데도 자꾸 연관적으서 생각하거든요. 어, 남들이 웃고 지나가도 뭐날 비웃고 어,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러니까 관계망상이에요. 그리고 피해망상 어, 누가 나를 어떻게 할지 않을까? 아니면 감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자연히 대인 공포가 생기죠. 이은둔용 외톨이가 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전부 은둔용 외톨이다. 사실은 조현병 환자들이 묻지마 살인도 하고 묻지마 폭행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애가 이제 조현병임에 거의 틀림이 없는데 일부 부모님들은 그냥 아 그냥 우리 집은 개 외톨이야 우울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울병. 양극성 장애라고 그래요. 조자는 기쁠조, 우울할 울자예요 되게 이 조울병에서는 이제 급성기에는 이제 그막 돌아다니고 날치죠. 네. 그러다가 우울기를 빠져들면서 어, 자기가 조증 때 보였던 증상에 대해서 창피감을 느껴요. 이 조울병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복이 이제 심한 병인데 특히나 이제 집에만 있게 되면은 어, 뭐, 운동도 안 하니까 체중 증가도 되고, 어, 또, 여러 가지 그 약도 먹으면 또 체중도 증가되고, 어, 이래서 이제 그 외모 때문에 더욱이 아, 밖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건 이제 제 책에 소개된 건데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만들은 다음에 짠! 하고 세상 밖에 나가려고 집에서 계속 이제 있다 보면 또 그게 또 이제 악화되는 경우도 있,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우울장애, 그냥 우울증만 있는 경우 같은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예. 우울하다 보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원인인지 결과인지 뭐 혼돈이 될 수도 있고요. 책에 소개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 심하면 거의 고정된 자세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혈액 순환 장애나 욕창이 생겨서 이제 뭐 피열증 같은 것이 이제 열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공황장애 여러분 이 공황장애는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연예인들도 다뭐 공황장애 얘기 많이 하고. 공황장애가 심화해지다 보면은 이제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생겨요. 혼자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광장공포증까지 생기면은 뭐 활동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시장, 공원 이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 못 가요. 그리고 반대로 버스나 지하철, 영화관, 사우나 같이 이렇게 좁은데는 못 들어가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뭐긴 줄에 서 있는 것도 어떤데 는 답답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집에서만 지내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은둔 생활의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제일 그 강박장애 중에는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도 자기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손을 닦는다든지, 하루 종일 그 먼지를 턴다든지.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엘랑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오용 공포 때문에 밖에 못 나가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됐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밖에 나가면은 자꾸 여자 사진을 도촬을 하는 그런 충동이 느낀대요. 그래서 경찰서를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도 못 나가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밖에 못 나가는 강박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추형장애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뭔가 몸이 이상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입술이 좀삐뚤어졌다든지뭐 코가 삐뚤어졌다든지, 뭐 어, 왼쪽 가슴이 작다든지 해서 남들이 그걸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어,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불필요한 수술, 성형외과나 아니면 이제 치아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치과 이런 데를 자주 가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했는데도 수술이 잘못됐다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예. 아니면 심지어는 어,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자살하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번에는 예. 이제 이 신체 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조현병 쪽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 그쪽보다는 신체 망상보다는 강박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박증에 맞는 치료 파업 거의 비슷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이 밖에 못 나가죠 그리고 청소년들에서는 학교를 안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뭐 가정 내 폭력, 학교 폭력, 뭐 직장 내 부적응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고서 집에만 있는 경우에 예. 이 영어권에서는 이제 학폭을 스쿨 불링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이제 이지메라고 그러는데 대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어, 이런 경험이 이 트라우마를 받고서 이제 학교도 안 가는 경우를 많이 있고 은둔형 외톨이 원인이라고 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있어요. 자폐라는 게 이제 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말을 못하고, 뭐, 거의 뭐, 이런 심한 자폐도 있고, 약간 성격이 좀 독특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대부분은 활동성 외톨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일부는 이제 또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죠. 활동성 외톨이는 뭐, 밖에는 잘 돌아다녀요. 혼자서. 아무 관련, 사람과의 관계를 맺질 않죠. 근데 이제 은둔형인 경우에는 집인만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에 큰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혹이 있다든지 주로 이제 혈관성 종양인데요. 어. 아니면 이제 또 기능적으로 배변감이라든지 소변감 때문에 예. 밖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신경 써야 되니까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것 때문에. 예. 경우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침지님 참께 틱이라는 병이 있어요. 틱이라는 게 몸도 꿈틀꿈틀하지만은 소리도 꺽꺽 지르거든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그것 때문에 어, 그런 게 창피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정신 질환보다는 이제 성격 측면인데요. 이 은토리에서 가장 흔한 게 회피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회피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회피를 하죠. 근데 속 마음 속에는 아,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긴장이 되고 어, 실수할까봐 아, 불안해서 이제 자꾸 회피하는 거죠. 예. 대개는 이제 성격장애는 그 본인은 별 불편한 감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성,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본인이 예, 불편해하고. 어나좀 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흔히들 학교에서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받죠 제가 학교에 나왔나 안 나왔나 뭐사람들잘 몰라요 그렇지만 본인은 아 존재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반대로 이제 조연성이라든지 자폐성 장애 같은 성격은 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책에 오양 사례를 좀 적어 놨는데, 이 친구들은 학교 가서 뭐 배울 게 뭐가 있냐. 시간이 아깝다. 애들 수준이 나고 하안 맞는다. 자퇴도 하고, 연기학원 다니고, 이러다가 어떤 그 자기의 쪽 성격장애는 쉽게 말하면 이제 트라우마를 쉽게 받아요. 자존심의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받으면 은 그냥 지부에 서 숨어버리죠. 밖에 안 나가고, 어, 그러고서 맨날 뭐 마치 무슨 헛군만 꾸고, 어, 세상에 이제 짠! 하고 나타나는 음,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집에만 있는 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그좀 특별한 그 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뭐 어떤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면 조용히 혼자 있다가 조용히 가요. 주로 이제 혼자 하는 컴퓨터나 수학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남들이 칭찬해 주는거나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좀처럼 뭐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조용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지만은. 또 본인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아주 그 조용한 그 성격 장애들이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성 성격 장애, 예. 부모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혼자서 독립을 못 해요. 예. 주로 부모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장기 기숙을 원하는 뭐 지방 출신이면 서울에 못 가고, 예. 학생 때는 이제 캠핑 이런 걸못 가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가사도움이라고 해요 그 엄마한테 딱 붙어갖고 시집도 안 가고 어, 집에만 있고 어, 이웃집 주민도 몰라요 이 사람들의 존재를 아, 집에 와보면 아, 좀 딸이 있네요 정도로 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중년 시키고 머리에 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성 성격장애. 아까 말씀드린 조현병의 아주 전 단계죠. 예, 의심이 많고, 나가면은 막,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물건에 손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뭐 자물쇠도 많이 채우고 다니고, 예. 조금만 더 트라우마를 받으면 조현병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밖에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 신경증하고, 정신증 사이코 그 사이에 어떤 때 보면은 노이로지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아 이거 현실 감각이 완전히 나가버린 예 네,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죠 사람들이 잘 해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아 잘못해주면 어제가 나를 비난하는가 아니면 나+ 나한테서 떨어지려고 그러는가 근데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우울증에도 잘 빠지고, 어, 술에도 잘 빠지고, 그래서 집에서 우울하고 술만 마시고 밖에 안 나가는, 이런, 음,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이제 뭐 약간 뭐 사이코패시 같은 건데, 이, 얘는 제가 왜 드러났냐면, 이만큼 다양한 케이스들도 있더라 하는 데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케이스는, 어, 상당히 좀 특이해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예. 이 도표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는 원인, 발생, 진행, 흐름도를 제가 그냥 이렇게 모식적으로 그린 건데요. 예. 제일 시작은 가중대 문제죠. 어릴 때. 예. 그러면 좀 후면 학교를 가겠죠. 예. 그 다음 이제 직장을 가겠죠. 어,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이 은통 은털리의 경우 정신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신체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들어지는 또 조건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여기 뭐가정내 문제를 보면은요 개인이 타고나는 유전 DNA죠. 뭐 이런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회피성, 자폐성 조연성이라든지. 그리고 부모의 미숙한 양육 태도 때문에 어떤 과잉 보호해서 의존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과잉 간섭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고 혼자서 뭘못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과잉 허용하는 부모도 있고요.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 트라우마를 받겠죠. 학교에서 가면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교사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충돌한다음에안 나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학교에 뭐 직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사 부하 동료와 갈등,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지금 은둔 조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각방을 사용하면서 은둔형 에터리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같이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으면 은둔형 에터리가 생길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부모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택배, 인스턴트 식품 밖에 나갈 이유가 없죠. 방에서 다할수 있죠. 밖에 안 나가도 인터넷 세상은 너무 넓어요. 재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둔형 웨터리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치료에 협조적인 군들이 있어요. 이건 치료를 도와주면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치료에 엄청나게 저항하는 군이 있어요. 내가 왜 치료를 받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에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 경우도 있고 치료의 원칙이 있어요. 저희가 볼때 망상 불안 우울 강박은 이건 약물 치료를 합니다. 왜냐? 효과가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신병은 뚜렷치는 않는데. 결국은 장기간의 운동생활로 인해서 수면이 대개는 바뀌어요. 밤낮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면제라든지 이 수면을 좀 호전시키는 약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성, 공격성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약들이 좀 있어요. 불안, 우울증 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쓰더라도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점이 당시 도움이 되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점이 어떤 힘든 약물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약을 먹는 사람 간에 이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약물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증상이 있잖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망상, 우울, 불안, 뭐 수면. 이것이 분명히 사라지면은 약은 더쓸 필요가 없어요. 네. 뭐 평생 먹으라는 약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교육을 시키죠.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근데 이 약의 분류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용량에 따라서 항정신병 약물 이름 붙인 거는 뭐냐면 은 아까 말씀드린 조현병 위주로 쓰는 건데요 이거는 소량으로 쓸 때는 뭐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증에도 쓸수 있고요 예. 우울제, 불안제, 기분 조절 때도 있어요 기분 조절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올라가거나 너무 다운되는 걸 조절하는 것도 있고 분노조절제, 요새 보면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분노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한 약물 부작용은 이제 뭐좀 졸릴 수도 있지만 요새는 그렇게 졸린 약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식욕증진 성욕감퇴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없는 약도 꽤 있어요 어, 선별해서 쓰면 이런 부작용을 다 피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임상관 입장에서는 이게 증상인지 약물 부작용인지 조금 헷갈릴때다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약을 드시는 분하고 잘 협조가 돼야 돼요 결론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형외리약에 약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 최소 시간 사용하면 된다 예. 그리고 비약물적인 치료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어,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이건 2 0 0 금년 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 어, 뭐, 은누용 외투리 개념서부터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한 거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어,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